투건자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구피천에 왔는데요. 어 일단 오늘은 되게 구피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내려와서 봤는데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. 그때는 되게 치어가 많았었는데 오늘 성체그 개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질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가시죠. 자 이렇게 쪽대도 준비해왔어요. 제가 자 이렇게 쪽대 부잡난거그 이거. 아 이거 좀붙착했기때 이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. 자. 오씨, 아 뭐야? 아. 오 이거? 겁나 큰거 잡혔는데요, 무슨? 오씨, 뭐야, 앉아, 앉아. 자. 잠시만요, 여러분. 무슨 겁나 큰거 잡혔어요 진짜 우와 잠시 만 잠시 만 이거 우와 우와 네.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우와 보이세요 이거? 와 진짜 커요, 쿠피인데 이거, 이거 쿠피가 이만해와이드라서 그런지 자연산이라 그런지 와 진짜 큰거 같아요 쿠피가 와 엄청 큽니다 자, 이것도 일단 채집을 하고요. 여러 개체, 화려한 개체를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오리잡이 볼게요 자, 뛰어 와 뛰어 와. 아, 와, 큰거또 하나 나왔어요. 와, 큰거 앙컷. 야, 와안컷이다 큰데요, 여기? 와, 이거 큰거 보이시죠? 와, 엄청 큽니다. 여러분 이제 구피를 또 한번 잡았는데요. 정말 확실히 큰게 많이 나와요 지금. 와. 여기 되게 이쁜 구피도 있어요 여기. 꼬리가 이쁜 스커 구피 이제. 스커 구피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. 앙컷들앙컷들은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진짜 많아요. 엄청 큰 것도 있고, 엄청 큰 것도 있고 그럽니다. 와 여러분 또 많이, 많이 잡혔어요 이게 와 계속 이렇게 잡히네 엄청 큰 앙컷 한마리 나왔고요 야이게 송사리 아니야 이거? 와 이거 한마리 그리고 와 여기 단컷이에요 근데 단컷 이렇게 스쿱도 여기 간간히 한마리씩 있는데 앙컷이 대부분이네요 와 신시한 구피들입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 구피는 또 남았어요 야 성우 확실히 성우가 많아졌네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자 야, 예쁜 스컷들 이제 스컷들 있고요 음. 여기 스컷들 앙컷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이렇게 이렇게만 많아요 진짜 앙컷들이 아좀 놔주고 가겠다 이따가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구피를 잡아왔습니다 어 진짜 사실 더 잡고 싶긴 한데 스쿼시 많이 안 나왔거든요 스쿼를좀더 잡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안컷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잡았어요 진짜 와 엄청 많이 잡았죠 여러분 솔직히 이걸 다 가져가긴 좀 무리인 것 같고, 제가 여기서 절반, 절반? 절반보다 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많이 남았어요. 빨리 집 가서 따뜻하게 해줘야죠. 자, 그럼 오늘 구피 채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에 더 신기한 개체들을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